뭔가요? 보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릴게요 네 그... 뭐가 나왔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 어떻게 이겨 <웃음> 네 저는 거울로 왔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? 아, 한... 이렇게 상품을 주시는 거예요? 네. 네. 복주머니 세개 나왔어요. 아, 자명종 맞나요? <웃음> 2021년 신축년 한해 이배를올 때마다 좋은 소식이 함께 찾아갈거예요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소리 들어봐야겠다. 눈에 걸어두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음. 달아놓을게요 <웃음> 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새해가 밝아서 즐거운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어, 설 연휴 동안 좀 건강하게 또 안전을 지치잘 지켜가면서 건강하게 어, 행복하게 보내주셨으면,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개봉할 저의 영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